비벼해주실때찍어야겠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지인이 추천해준 작은 포차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오후 5시 주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5시 오픈인데 벌써 만석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행이 자리를 잡아놨고요. 모듬 조개 그 이제 모듬 잡아 어, 이제 모듬 구이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요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해물 해산물이 있는데 오늘 이제 물건이 좀 없어서 이제 해산물 모듬은 없다고 하네요.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천하장사 하나를 줍니다 뭐 그냥 소세지죠? 아그맛다 알고 계시죠? <끔 소리> 자,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만 죄송한데 나오네. 아까 제가 잘 못들어와서 혹시 어떻게 한다고요? 피조개에 뭐드릴 그래. 먼저 한쪽 면에 아, 네네네면 네. 알겠습니다. 무리말알겠습다 네. 그리고 좀더 네. 비벼서 드시면 되세요. 비벼서 올 네. 네. 네. 안에 키조개 이건 간장, 그 옆에 있는 사 다른 람들이랑 이렇게 아, 아 네네. 네 네. 다리비 네. 그냥 알아서 뒤리러쪽 편에다가 네개 정도 요 그리고 도넛은 저희가 살짝만 익힌거라 예. 여기에서 한번더 같이 익혀가지고 기름거 찍어 먹으면 맛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일로 하나만 주실래요? 길로? 길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설명을 다 마쳤고요. 여기 전복도 두 마리 정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버터가 이렇게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치즈 올린 키조개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이제 가리비가 있는데, 네 가지 맛이에요. 그래서 뭐 버터, 토마토, 어, 크림, 그리고 일반. 음,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익었어요. 네,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가 이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지 돼요. 자 먼저 저는 이제 버터 가리비구이를 먹었어요. 네, 이제 버터 가리비구이는요 약간 그 느끼한 맛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어, 부드럽고 좀 맛이 괜찮습니다. 뭐 가리비가 자체적으로 맛이 있으니까요. 그냥 먹어도 맛이 있는데 좀 요렇게 좀 색다르게 하니까 너무 질리지 않고 좀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토마토 소스 이제 스파게티 소스죠 음 이거는 이제 다 아는 맛이에요 네 그런데 이 토마토 소스에 이제 가리비를 넣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그좀 가리비에 좀다른 즐기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이 조개 구이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기다리는 아니야. 시간이 좀 있다라는 뭐 그런데 단점이 있어서 부지런히 먹고 부지런히 올리는 이제 그런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전복일까? 어 전복 현재 올려요. 전복 해요. 전복 현재? 전복도 올렸는데 이제 전복이 막 살아서 움직여 좀 불쌍하기는 해요. 아니 아니 형 그거 세요그 아까 먹었던. 네, 요거는 이제 크림소스 가리비구이인데 요거 맛있습니다 조금 느끼하면서도 어 이제 좀그 크림의 부드러운 맛또 버터맛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요거 맛이 좋아요 네, 그리고 요거 는 관자 키구 쪽의 관자를 얇게 썰은 거예요 정말 얇게 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어는 아까 설명했듯이 살짝만 익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화로에 넣어서 좀더 구워주는 그런 음, 작업을 해야지 돼요 자 먼저 전복구이가 완성이 됐어요 전 네, 이렇게 자르면 되죠 탄나 밑에가? 이제 그 구이들이 특징이죠. 조개 밑에가 살짝 타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그 살이 타는 게 아니라서 이게 또그 재미와 맛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탱글탱글해요. 그리고 이제 문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익혀주는 거예요. 일단 전복은요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좋아요. 오 맛있어. 너무 푸짐하네. 이거 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게요거그 전복 내장 있죠. 이거 엄청 고소해요. 비 하나도 안 비리고요. 그게 완전 그 그러니까 누렀다 그럴까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어는 그냥 평범해요. 그냥 다 아는 그 문어맛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조개 요거를 예, 이제 마지막으로 구우고 있는데 여기가 실내가 좀좁아요 그래서 여, 열기가 있으니까 조금 에어컨을 틀어도 좀 더운 편이에요. 그래서 자, 밖에 앉아서 먹는 게좀 좋기는 합니다. 자, 먼저 키조개 관자구이인데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그 키조개 관자를 얇게 썰었거든요 와, 이거 맛있네. 그래서 이게 질기지도 않고 아주 맛이 오, 좋습니다 오, 이게 얇게 채소랑 얇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맛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치즈랑 그 키조개 나에게 그 살들 있죠 어, 제가 먹은 것 중에서 오늘의 가장 베스트였어요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그 일반 조개 구이집과 막고 네. 초고추장 막 이렇게 해서 해주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이건 한번 오셔가지고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네. 다시 먹어 그 편집하면서도 이제 먹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 아, 가리비가 원래 맛있는데 난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애 보다.. 보다. 어. 난 전체적인 거 줘도 얘가 베스트야 어.. 진짜요? 응 왜냐면은 그 날개물이 되게 꼬득꼬득하거든요 네, 치즈의 맛도 있고요 그 꼬득꼬득한 그 살의 그 식감하고요 이 소스하고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이제 추가 주문을 네, 뭘 먹을까 했는데 산오징어 회쌍 요거 하나를 시켰습니다 3만원짜리예요 주문해서 이게 나왔는데 3만 원인데 양이 정말 많아요. 주실 때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이게 이거든요 네. 요건 항상 이렇게 비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먹는 방법도 설명을 한 번씩 해주세요. 예전에 강릉집이라고 우럭회 이렇게 쌈에서 먹는 집이 생각났어요. 한번 드세요. 김해도 싸 하나 드셔보실래고요? 어, 요 깻잎에 싸서 먹고 이제 김에 싸서 먹는데 이 깻잎에는 그 날치알 이제 그게 있어요. 어의미야 이거 생각보다 음, 엄청 푸짐한데어의미해요 부드운데? 아, 석고 진짜 아, 잘 석고 네. 잘하더라고요. 아형 어, 너무 많이 본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네 양도 푸짐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거 다들 박수 쳤어요. <웃음> 그 정도로 어, 맛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콩가루 요거를 이제 살짝 먼저 뿌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 이거는 무조건 콩가루를 넣어야지 돼요. 그냥 비벼, 비빌 때 그냥 콩가루 넣어서 무조건 다 그냥 비벼버려서 먹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맛이 좋습니다. 네, 이게 가성비적으로 정말 좋아요.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모둠조개가 유명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제 해물과 관련된 메뉴를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 먹고 나와서 수족관 봤는데, 오징어 크기가 상당히 예,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유명해요. 근데 자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픈 런을 해야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안그러면 이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걸고 좀 기다려야지 됩니다 네, 오늘 가성비 좋은 작은 포차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